B가 1, 2, 네. a 가 있을 때네네꼭꼭 꼈네 갑사건 오우 오려이 소지 음이로은이기준대로이 얼마나 기분이에요 선생님 걱사건 오케이 사건 때문 A랑 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여 사건 이럴 사건 이럴 어, 바단 이제, 페이스 크다 보니까 어요 어, 저 사건? 어, 페이 어, 페이이거이 있고, 어, 저고 저런 사건이 어, 이 어, 이런이있이이이 사건은, 그,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사건의 확률은 1이 되세요. 응, 어, 어. 음, 네. 음, 네. 응, 그 사건은,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, 얘가 음? 일어날 확률은 0이 돼가지고, 음. 확률은 1부터 0까지 사이에 있어요.